창세기 50장 읽어볼게요. 1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2절 그 수종두는 위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함의 위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3절 41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수가 걸림이며 애국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4절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래기를 5절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한 땅에 내가 파 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우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6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국당의 모든 원로와 8절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9절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이 컸더라. 10절 그들이 요단 강 건너편 아닷 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11절 그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국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12절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13절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물에 압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14절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22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23절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문하세의 아들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라에서 양육되었더라.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26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